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알고 있는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특별하고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이 제일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 있는게 아니고 아브라함 동시대에 아브라함 보다 훨씬 믿음에 출중한 요비라고 하는 사람이 애돔 땅에 살고 있었거든요 우수 땅은 애돔 땅을 말하는데 적어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의인이라고 인정하지만 아브라함의 실수가 창세기에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욥 같은 경우는 욥이 하나님 앞에 실수한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연단을 통해서 욥의 인격이나 우리 욥기를 통해서 다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알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불을 가지고 세계로 돌아다니면 성령의 불을 던지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불을 가지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도 또 있다 네. 예. 여러분 믿어집니까 제가 미국 가서 집회할때 어떤 분들이 왔어요 외국인들이 왔는데 그 말을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의심할 정도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역사하신대요 무슨 말이냐면 파스타 김 우리는 파스타 김 목사님이 쓰는 내가 너에게 불새를 주노라 이 책을 우리는 다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흥률이 여기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숨어있는 정도를 사용하신 것을 또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제가 콜로라도 지피에 갔을 때 콜로라도는 근처에 로키 산맥이라고 하는 그큰 산이 있어요. 적어도 5,000m 이상 되는 4,000m, 5,000m인가 하여튼 그런 고봉들이 있어요 그게 캐나다 알리스카 캐나다 북쪽 에 있는 알리스카에서 쭉 흘러내려 내려, 내려, 내려와서 LA까지 그 산맥이 흘러가요 산맥 줄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LA가 사막 지역이 캘리포니아 사막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LA 외곽에 가면요 산에 눈이 항상 있고 그쪽에서는 스키를 타는 사람도 있고 또 사막이 그 옆에는 또 강에서 바다에서 수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이제 콜로라도 쪽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로키 산맥이 있는데 제가 시애틀 가서 집회하면서 어, 레니어 마운틴이라고 하는 그 설산에도 올라가 봤어요. 4,000m가, 최소한 4,000m가 넘은 것 같아요. 거기까지 길이, 도로가 다 닦여 올라갔어요. 도로가 다 닦여 있어요. 산 꼭대기까지 도로가 닦여 있는데, 산 중간중간에 갔는데그 길가에, 어, 작대기가, 작대기가 한 10m 간격으로 하나씩 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길가에 양쪽 다 작대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한번 눈이 내리면 10m 이상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작대기 높이가 한 7, 8m가 돼요 올라가니까 작대기가 조, 조그만 손가락, 손가락처럼 가는 작대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눈이 너무 많이 오면 쌓이니까 그 작대기를 보고 눈이 얼마나 왔는지를 알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우리나라에 7m씩 10m씩 눈이 내려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 웬만한 도로 다 잠겨버리고 이 눈이 다 녹으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시골 농촌에는 눈이 7m 10m 이렇게 와버리면 다 무너질 거예요 허름한 집들도 그런데 거기에 로키 산맥에 날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 0여 명이 된대요 그 말을 들은 내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고백을 하는데 자기들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 높은 산에 산 꼭대기로 계속 올라가면 길이 끊긴대요 산길이 산길이 끊기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두툼한 잔발리 입고 손가락을 팔을 다 잡고 막 기도한대요 주님, 길이 끊겼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때부터 몸이 붕 뜨더니 뭐 4, 5미터 이상 공중에서 붕 떠서 손 잡은 사람들이 공중으로 날아간대요 어디까지? 기도하는 장소 꼭대기까지 쭉 날아가죠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 되면 또 내려갈 때가 되면 손잡고 기도 주님 우리 기도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공중으로 붕 따서 길이 시작되는 길이 끊기는 그 부분까지 와가지고 다시 걸어서 또 하산을 한요 우리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데 뭐들려고 길을 걸어다니고 그냥 공중에 날아다니지 집 앞까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굉장히 지혜로가, 어, 지혜가 있고, 일상적으로 걸어가야 될 부분은 걸어가고, 여기서부터는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몸이 공중부양을 해 가지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말 들으니까, 여러분, 같은 내 눈이 적은 데다가 그런 말 들으니까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열정이 또 생기는 거예요. <웃음> 우리 인간이 있네 미국에 가서 블루셀에 책 나오고 나서 이제 미국에 많은 목사님들이나 기독교 난 사람들이 또 모였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 이런 놈이 다 있노 그렇게 표현해야 돼내 앞에서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자기가 세계에서 가장 깊게 기도하고 깊이 있는 책임을 가장 많이 하고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순간이동을 하고 방에서 기도하다 보면 마당에 나가 있고 몸이 또 마당에서 기도하다 보면 교회로 이동이 되어 있고 순간이동이 되어 있고 그런 엄청난 간정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집회 때 왔는데 하얀 모시 하얀 아사로 된 천으로 모시 같은 어, 한복을 입고, 바지도 한복같은 그 아사로 된 천으로 입고, 구두도 뺏구두를 신고, 머리도 아, 이렇게 심하게, 완전히 도사처럼 해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좀 틀리가 있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책을 통해서 얘기 들었고, 목사님이 집회한다니까 내가 왔습니다. 내가 시애틀에서 목회하다가, 지금은 LA 외곽에서 집, 어, <웃음> 목회를 하는데, 한국 사람이 백인들을 상대로 목회를 해요. 성도가 백인 여자, 남자들이 많은데, 자기가 하면 교회에 딱 나타나면 성도들이덜덜덜덜 떨려 떤대요. 그런 내가 속으로. 아니 덜덜덜덜 떨게 하라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영광을 주셨나 그러면서 제가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자기 아들이 마약 많이 해가지고 정신이 확 돌아가지고 LA 근처에 감옥에 갇혀있어요 마약병동에 있다가 갇혔어요 목사님 내가 풀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식이 나를 닮아서 못된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알고보니까 옛날에 과거에 우리나라 60년 60, 70년 80년대까지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들 아들이죠 여러분 칠공자라는 말 들어봤어요 예, 네? 들어봤죠 칠공자 팔공자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룹의 재벌 회사의 그룹 총수의 아들들이 자기들끼리 그룹이 되는데 일곱 명 여덟 명이 모여서 매일 밤마다 돈 쓰고 돌아다니는 거야 오늘은 이 술집 가서 내가 쏜다 그러면 그 요정집에 가지고그 요정 술집에 오는 사람들 을다 공짜로 주는 거야 그냥 돈이 얼마나 많으면 맨날 그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누구라고 말 못하지만 제가 불세례책 나오고 나서 한국 교회 대형교회 유명한 기업가들 그 회장들의 가정, 가문에 있었던 일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 또 목회자 비서의 별입별 사람들 다 왔다 갔어요 그래서 본인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나같은 생개척교회 목사가 기도만 하면 기도만 하고 그냥 부모이대단하다나 기도하다 확 죽어버리려고 대접버리려고 그랬던데 하도하도 기도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도 냈다는 기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그런 기도를 20년씩, 30년씩 해왔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소년때부터, 10대 중반때부터 산교를 다니니까, 그러니까 70, 70몇 년도에, 75년도, 6년도부터 내가 산교를 다녔는데. 근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러니까 사모님이 폐계력을 10년 넘도록 알았는데, 세번에 걸쳐서 반복이 는데 해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 막 나는 사모님 만날 때 신앙이 어느 정도 웬만한 깊이가 좀 있었고 우리 사모님은 초짜였고 그러니까 나는 사모님 만나서 죽을 고생이고 저거 언제 키워서 잡아먹나 저거 어? 근데 우리 사모님은 나 만나서 또 고생이야 또 서로 그러니까 죽을 고생이야 아이고 저 남편 저 김용도 목사 때문에 하루에 지폐를 세 번씩 초창기를 그렇게 했어요 잠도 안자잠한 30분에서 1시간 2시간 늦게 밖에 많이 자요 두 시간 두세 시간 도대체 저 인간은 지치지도 않나 내가 왜 지쳐 목회가 나는 이제 사람들이 안 먹으니까 목회를못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목회만 열어지게 좀 하나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면 나는 잠안 자도 좋아요 밥못 먹어도 좋아요 설교하다 죽고 기도하다 죽고 전도하다 죽고 그런 생활을 해왔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일이 이제 터졌잖아요 미국 가니까 미국에서도 또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인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에 와 가지고 입만 벌리면 돈을 막 몇만불씩 1억씩 주는 그런 사이비 예언자들도 책몇권 써가지고 그런 사람도 진짜 많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야 한국에 어디 교회가 니까 돈을 얼마 주더라 얼마 주더라 그러면 자기가 하는 예언이 맞는지 분별 좀 받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이미치고 환장할 때 어디가 있어요 TV만 켜면 나오는 유명한 전도자들 불의 종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와가지고 상담 다하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세상이 진짜인지 같은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그러고 왔어요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놀았던 칠공자 중에 하나래요 근데 지금은 마약쟁이 뽕쟁이가 돼 가지고 자식도 감옥에 가 있고 자식도 이빨 탁 빠지고 근데 이 사람이 변화 받아 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자기가 식에서 잘 깊은 줄 알았더니, 뭐,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뛰고 나는 난다는 거예요. 뭐, 별이 별 인간이 다 있네. 우와, 불신의 칠고, 막, 별이 별 인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그래요, 목사님? 내가 무슨 날개, 못 날아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우수개수로 내가 그러면 나는 날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그냥, 하루살인 인생입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내가 무슨 체험을 했다고 그러게 주님이 책을 쓰라니까 그냥 주님의 권위에 못 이겨서 했는데 이게 그냥 대박이라서 어찌다 이렇게 된거지 내가 된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 하나님은 한국을 버리지 않네요 한국에서 또 목사님 같은 분이 또 나오시다니 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근데 집회 때 성령이 불받고, 거꾸로 뒤집어져가지고, 막비멸지고 떼굴떼굴 굴러고, 잘뭐 하얀 모시 옷으로 차려입고 뺏고 드시는데, 이 사람이 막 거꾸로 뒤집어지고 귀신이 드러나고, 나름대로 굉장한 신뢰한 사람인데, 콧물, 눈물, 막 범벅이 되고 옷다 젖고, 흠, 덜덜덜 떠는거야. 그러면서 무릎 꿇고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목사님.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얼마나 사이비 노릇을 하고 여자들을 건들고 피해서 또 그쪽에 오고, 여러분. 한국 교회도 그런 사람 정말 많습니다. 사이비 사역자, 자기가 사이비인지도 몰라. 아직도 이름 바꾸면 모른 줄 알아요. 이름을 바꾸고 교 이름을 바꾸면 물어오는 줄 알아 A라는 제역에 가서 교 이름을 바꾸고 여자들 등쳐 먹고 돈 뜯어먹고 다른 지역에 가서 교 이름을 싹 바꿔서 또 새로운 교단에 들어가서 목회 안해 해가지고 그런 사이배들도 많아왜 내가 맨날 상담받은 게 그런 사람들만 상담받잖아요 그 사람들은 천국 가는? 가지 는가 못할 거예요 절대 제대로 회개하지 않면서 그래서 그 분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주님에게서 온 팀들 제가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러세요 우리는 밥을 먹으면 그냥 쉬운 거 간단한 거안 먹습니다 내가 좀 장난을 줬어요 목사님 드시고 싶은 거 원하고 싶은 거다사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뭐 드시고 싶습니까 킹크랩이요 어저가사 드리겠습니다 아니한 마리 가지고 안 먹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면 한 사람이 한 박스 이상씩 먹습니다 한 박스에 일곱 마리 여덟 마리 들어있거든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막어림받고 이러니까 이것 봐라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좀 실컷 좀 드시게 해야 되겠다 그동안에 기도하느라고 피뚱싸게 기도했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목사님 그래도 사드리겠습니다 그래. 자기 사육을 소개해요 백인 교인들도 있고 뭐 돈도 많아보이고 예 모르겠다 우리는 한 사람이 한 박스 이상씩 먹으면 최소한 몇 박스씩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 목사님 사드리겠 사드리겠습니다 잘됐다 몇몇 개척교회 목사님 오시라 그래요 사모님까지 오시라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내가 이런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옛날에 사입이에요 그러니까, 저버릇좀 좀 고치기 위해서 저 사람 돈을 우리가 뜯어먹어도 돼요.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 대접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킹크랩을 그때 한 10여 박스 했나, 사모님? 일곱 박스? 10여 박스라 그래. 그래가지고, 하여튼 10박스 되나 안 되나, 하여그 박스 안에 대 5마리 들어있는 그 킹크랩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털개도 있어 털개. 털계. 털개도 얼마나 맛있는지, 오늘 술을 다왜 옆으로 세냐 <웃음> 털개에다가, 킹크랩에다가 그냥, 박스째 갖다 놓고, 그냥 목사님들 술 <웃음> 시작해가지고, 막 사모님들하고 막 포식을 했어요, 포식을 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그게 서운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양반이 만약에 사이베라면 빨리 회개하고 고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라도 l a 오면 전화를 하래요 근데 전화를 못하겠어서왜 처음부터 너무 허벌락게 많이 얻어먹어 버렸거든요 그래도 자꾸 전화하래요 아이고 더운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세계도처에 기독교나 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류기도 역사하시고 베드로기도 역사하시고 자 율법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들을 구별해 나왔어요. 수천 년 동안 풀리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율법을 그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가 없다. 율법은 절대 큰비로서는안 된다.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스라엘 배성은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자들이 이제 성령 받고 자유해졌단 말이에요 자유해졌지만 아직도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제자들은 부담스러운 거야 말은 성령에 자유하시면 말씀도 전하고 막 3첨에 5첨이 회귀하지만 실제로 율법을 건들자니 자기들의 위치가 애매해지고 사람들한테 집중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주님의 일을 해도 아직도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 보수를 고수하는 사람, 성령의 자유를 이야기하면 실제로 자유하지 못한 한국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 이단삼단 할까봐 진정한 성령의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율법이 그만 버러지들이 보자기 싼 가지고 막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이 먹으라는데안 먹는 거야 왜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있다니까요 자꾸 하나님께 질문해요 더럽습니다 율법이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미 깨끗하게 해 놓았다 먹어 잡아먹어 안 먹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질문하고 궁금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주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실제 생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상, 자기의 의식, 어떤 편견 이런 사상이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열두 제자가 있지만 열두 제자와 열두 사도하고는 다릅니다 제자는 훈련의 느낌이 많고 사도는 능력의 느낌이 있는데 성령 받으니까 진짜 제대로 된 사도 중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 받으니까 자유로워졌어 그러나 실제로는 안 돼요 그래서 열두사도로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핍박자 사우를 바울로 만들어 버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훨씬 더 자유롭게 역사하시게 하세요 할렐루야 열두사도도 안 되는 거 바울사도가 은없이 핍박받으면서도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고, 고난받으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막 하는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그래서 바울이 성교 갔다가 보고할 때 에루살렘 공회에서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말이지, 우리도 가자! 그래서 막 세계로 막 번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주의자요,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이기도 하면서 복음으로 자유하게 이방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문화에 있든지의 사도바는다 맞출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주장, 자기 의식, 자기 자존심 복음에 대한 열정 다 있지만 자기를 배설물로 여기고 죄인 중에 괴수로 여기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방인들과 내 바울은 다 맞출 줄 알고 수준의 높낮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 건들만 한데 율법으로 그것을 구별해서 먹으면서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배성들 예수는 십자가 주고 싶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도 더 깊은 성령의 자유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자유함도 더 깊음이 있고 수준 낮은 자유함이었어요 제자들이 친일하게 준비해야 돼요 제자.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불러불러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받아라 이게 아니고 이건 한국식이고 아직도 우리가 강박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까지가 율법이고 어디까지가 복음인가 기도와 구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아직 성령을 물붙듯이 받지는 않았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성령을 받는 과정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모르는 거야 구약은 능통해 경건해 기도하지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는 것과 함께 우리, 우리가 또 기도하며 우리 영혼 새롭게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행실 습관적으로 우리가 경건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의를 위한 훈련을 하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주신 연단을 잘 받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쪽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 단계에서 머무를 수가 있어요 고넬료 같은 사람은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직 도 경건하고 기도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데 거기까지야. 더 이상 새로운 새로운 영적인 영역에 밀고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천사를 보내서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성령이 기름부음, 뭐, 성령이 누가 가르쳐 줍니까? 교수가. 어떤 교수가 그런,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런 소리 하면 이상하다 그러지. 신사도 운동이다 그러고, 신비주제다 그러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말씀, 말씀, 말씀 하는 거야. 이게 로고스야, 로고스. 레마한 실체가 드러나는 거야, 실체. 사람과 사람이 직접 얼굴 얼굴을 보듯이, 성령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교류가 있고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영적 교류는 어떻게 되고 영의 섞임 현상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의를 내서 예수님는 사람들에게 다알수 있을까 이걸 이론화 시켜서 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일어나 시킬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와 기름붐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은혜 속에 말 그대로 잠기는 영적으로 은혜와 기름붐과 은혜 속에 잠기는 생활이 몸에 배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조금씩 조금씩 천국백성이 되어서 주님 날에 들어갈 준비를 남은 평생에 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내 영이 성장을 하고 내 영이 성숙하며 내 영이 발전해가며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내가 성력의 능력의 기름 부음 속에 들어가면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사람이 종속이 되고 어떤 환경에 치우쳐서 내가 거기에 자꾸 지배를 당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임재 속에 들어가면 그 부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요 종속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는데 나는 어떤 사람의 말만 들어 나는 이사람말 말만 들어 나는 이 사람하고 친하니까 이런 사람말 말만 들어 그럴 수 있지만 진짜는 성령의 능력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여러분 종속되지 마시고 할렐루야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덕을 위해서 해야 될 순종도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자유 하니까 성령으로 마음껏 한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질서도 있고 영적 질서 있고 위계질 수도 있지만 그것도 때로는 필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이 깊어져야 된다 내 영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내 영이 자랄수록 성숙할수록 내 감정이 부드러워지고요 내 정, 가지고 있는 정서가 깨지는 것이 아니고 내 정서가 더 부드러워지고 은혜스러워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잔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스러워 믿습니까 꽃챙처럼 쑤시고 그렇게 거친 사람한테도 그게 그 감정이 좌우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성숙하게 되는 거야요 같이 다 주여 영적 성숙함이 있게 하소서 이 고넬류 같은 사람은 이미 성숙했어요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경건 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막 너무 안타까워 하셔 그래서 고넬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너무나 아끼시니까 저대로 시간을 보낼 수 없고 기도와 경건과 구제는 잘하는데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이걸 더 깊은 영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지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영의 흐름의 경험을 한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근데 베드로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있어요 자꾸만 율법을 들먹이면서 율법을 생각하면서 이건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율법이 안 되잖아요 수천 년 동안 내려왔는데 건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만 깨끗해졌다 잡아먹어라 너 배고프지 않니 잡아먹어 그래서 영적으로 오리거나 영적으로 성숙이 덜된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영적으로 어린 영혼들은 감정의 흐름이 거칠고 말도 거칠고 요란하고 팍 짓거립니다 상대방이 기분이 상대방이 막 죽여요 그냥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의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의 웃음을 생각해 보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웃을 일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분노, 주님의 눈물, 주님의 웃음, 성령을 기뻐하십니다 그 안에 주님의 슬픔, 분노, 웃음, 애정, 거룩한 고통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의 축복, 영광 이런 것이 다 사랑, 예수님의 사랑도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볼때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느냐 이 기준은 나이에 달려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이 음. 나이가 들면 그 사람이 말도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 사람 이제 거기다가 우리가 추가한다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 영적 수준이 더 있는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기준을 분별하는 저 사람이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 아닌 이걸 분별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그냥 개인적으로 잘 새겨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첫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같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롭고 풍성해야 한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 사람의 영이 성숙하냐 그 사람이 진실하냐 네. 그 사람이 영적이냐 아니냐 이걸 알려면 그 사람이 예수님과 실제적인 영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성경을 얼마나 보고 얼마나 기도하며 그것은 겉모습이고요 실제는 주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실제적인 임재와 기름범 속에서 교제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 고내려 보세요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아보지 않았지만, 구약적인 방식으로 경건했고, 온 집으로도 불 하나님을 경영하고, 백상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이게 성숙도예요. 구약적인. 일반적인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성숙도예요. 근데 진짜는, 세 번째는, 주님과 성령님과 임 성령님의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알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알고 있는 사람 자 그러면서도 다섯 번째는 네 번째는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 하, 그 사람 보면 천국이 생각나요 천국은 이런 사람 같아요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천국에 갈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죽음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떠니까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은혜스럽게 만들고 내가 바닥을 기어서라도 그 사람을 편안하게 줘 엄마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야이 도둑년아 야 이놈아 이놈의 새끼야 순종 안했지 엄마 아버지 내가 다 잘못했어요 지금부터 할게요 그러니 제발 제발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내손 하나만 들어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습니다 한마디만 했어요 왜? 어떤 사람은 한마디에서 구원 받을 수도 있어요 어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 보세요 그러죠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 강도는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강도다가 죽은 그 강도는 천국에 자기 집이 없어요 천국에서 돌아다니고 어떨 때는 한쪽에 쭈그려 앉아있기도 하고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은 천국의 노숙자가 되더라니까 근데 그 노숙자도 천국은 좋아 왜? 천국에 와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천국에 여러분이 집을 좀 많이 쌓아놓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품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요 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의 영적인 능력을 영적인 흐름이 있는데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는 영적으로 교류가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영기에 속해있느냐에 따라서 음란한 영기에 속해있는 사람은 음란한 말만 계속해요 혈기의 영기에 속해있는 사람은 육체는 땅에 있지만 말만 하면은 그냥 화를 내고 막 수시로 끄는 막 사람은 혈기의 영기에 속해있어요 또 남을 속이는 사람은 말을 하는 그 사람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다알수 있어요 여러분 다 이미 감을 다 잡고 있잖아요 은혜스러운 영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면 좋아요 믿습니까? 네.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면 항상 은혜스러워 기분이 좋아 항상 웃음이 있고 천국에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자, 왜 하나님께서는 고넬류에게 천사를 보냈을까요? 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지만 베드로 사도를 붙여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잡히셔서 죽을 때까지 상황 설명을 다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으며 하나님께서 나서는 예수에게 성령을 결름부다 하였으며 이 과정을 쭉 설명을 듣고 회개하게 만들고 죄를 고백해서 고뇌를비던온 가족이 있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억만하게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임지와 기름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내가 경건하면 될줄 알았어 나만 기도하면 될줄 알았어 성경을 보면 될줄 알았어 그러나 그걸로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회계라도 안 되는 것이 있고 응? 그안 되는 것이 뭐냐 그건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능기 있는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께서 그 성령이 충만한 당시에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임자 기름부음을 통한 사도 페드로를 붙여서 상황설명을 듣고, 옛날에 페드로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제는 베드로를 만나면 기쁨을 주고 영적 생기를 주고 영적 기름분과 임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주도하면서 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 뭐 얼마든지 네 아까 박스 주던 할머니 보면은 부모님 같으니까 그냥 주는 거야 주는 거야. 주 거예요 식당에서 고기를 누가 대접 한다고 가다 보면 식당에서 서빙하는 아주머니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으러 오잖아요 원치 않게 여러분의 발가락을 볼 때도 있고 손가락을 볼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손이 막다 닳았어 지문이 막안 보일 정도로 손끝이 어떤 사람 메뉴크 가지고 뺏쩍뺏쩍 손끝 예쁘게 뺏쩍뺏쩍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도들을 보면 손이 막 남자 손보다 더 두리뭉실해요 그리고 또 악수를 한 번씩 하잖아요 여자분들의 손이 막 너무 거칠어서 힘든 일을 많이 하셔서 서서 불받으면 발가락으로는 발 옆에 사모님도 튀어나왔지 유난히 더 튀어나오는데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들 발, 발 옆에 엄지발가락인데 너무너무 불쌍해 죽겠어요 하, 주님.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옵소서 불을 더 주시옵소서 예. 자,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름 부금임제를 흘러가게 하는 사람 이 누구냐? 베드로 열두사도들 예. 하나님은 그래서 맞춤식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믿음으로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맞춤식 준비된 종들을 붙여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성령 받는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사도영전 10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 받는 일이 중요하냐 성령으로 거듭나야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형식이 있고 절차가 있고 의식이 있고 자기마다 가치관이 있고 권일료는 로마 사람인데 민족성의 한계가 있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절차를 따지면서도 베드로를 모시기 위해서 아주 경관한 종들 두 명을 모아서 그렇게 선별해서 베드로에게 가게 만들었어요. 절차도 있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성령의 자유함도 있는 것 같고 율법을 뛰어넘어야 될 것도 있고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으로 누굴 통해서 자극을 받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영적 자극을 줘야 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는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기도하고 경건하고 이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진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의 임재와기름 부음 속에서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때 천국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천국에 맞는 백성이 맞춤식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그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육체적인 본능으로만 혼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